코스피 1봉 기존의 박스 하단을 회복했다가 다시 또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밑에 3개의 지지 참고하시고 코스닥은 박스 돌파하고 여전히 11선 위로 추세 유지 중이고요 코스닥 월봉 역배열 끊고 초입자리에서 쭉 여기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쭉 지금도 유사한 자리죠 이전처럼 이렇게 쭉 V자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지만 그건 아무래도 좀 낮은 확률일 것 같고 조정 생각하면서 대응하시고 다음 코스피 월봉 이때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갔고 지금도 유사하게 돌파 시도하고 있는 차리인데 2500쯤에서 주황색깔 수평주황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2200이랑 유사한 자리고요. 2500을 안착을 해야 올라갈 수가 있고 실패한다면 다시 또 최악으로는 2200쯤까지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지수가 안좋아도 추천주는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부방 차트 추천이었고 월봉 박스 하단 그리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살짝 돌파했죠. 거기서 3일만에 30% 상승이 나왔고,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 바닥권이다. 추세 전환 자리다. 이걸 집중해서 좀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했습니다. 강조드렸고, 일봉은 박스 돌파 기대. 최근에 윗꼬리 네 번이 모두 다 차약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물 소화는 결국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개미들은 본전에 자꾸 팔고 세력들은 이때 돈을 써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3일만에 30% 상승이 나왔고요. 이틀 연속 윗꼬리 주면서 올라갔는데 이 노란색 윗꼬리도 역시 매물 소화다. 그러니까 반복 매매하던가 쭉 홀딩하던가 했으면 되는 거고요. 2월 14일에 추천을 드렸던 무료 추천주 서플러스 글로벌도 유사 타점이죠. 이거를 공부를 했으면 부방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굴이 가능했다. 매물소와 매물소와 그리고 상승바로 나왔고, 27% 하루만에 지금은 좀 역별로 빠지면서 3,000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거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오팟스넷, 부방이랑 같이 추천드리냅니다. 일단, 부방을 받고, 커플링 종목이죠. 한동훈 관련 주 한동훈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방의 차트가 이쁘다. 부방이 가면, 얘도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마침, 박스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크게 이탈 없이, 3일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요게 먼저 공개했던 기존 캡처고, 부방 옆에 오파스넷은 가려놨죠. 구방은 바로 상승이 나왔지만 오파스넷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렸던거고 오늘 오파스넷이 상승이 나왔기에 왼쪽 오파스넷 보이는걸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추천했을때 추천이후차트고요 다음 피코그램 기존 갯매우기전고돌파 추천했던 종목이고 50%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다시 또 고점 경신하면서 최대 60% 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원전 호재 3월 8일에 한수원이 폴란드에 제3호 원전을 짓는다. 이 호재가 있었고 G2파워가 먼저 반응 보이고 피코그램이 또 순환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여기 쌍봉이 탈하고 죽었다가 낙폭가대 추천하고 흔들면서 올라갔던 타점도 복습하시고요. 오늘 아기장수님께서 비코그램 갯매우기, 역별 돌파 초입, 박스돌파, 필살기가 하나씩 늘어가는 중이다. 이 기법으로 리딩을 토대로 5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우리넷 추세하단 월봉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여기 형광원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중이다 추천드렸고 을 단기 50% 상승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다시 또 역별 돌파하는 자리였죠. 이후에 박스 나와줄 때 반복 추천드렸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또 나와주면서 13,000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넷 세력주 매집봉으로 올해 추천하고 또 다시 재추천드린 리딩 다음 코스모 화학 중장기 목표가 5만원 드렸고 초과도 달 했죠 지금은 고점에서 11선 이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런 큰 조정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요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경계를 했어야 되고 지금도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큰 조정 경계를 하면서 하락하면 분할매도 시작하고 지켜준다면 계속 홀딩 하시면서 추세 타면 됩니다. 다음에 코프로 애도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드렸고 추천하고 바로 11선 추세 타면서 130% 올라갔죠. 얘는 아직 단기 병 지키고 추세 유지 되고 있고요. 이거 월봉이고 추천했던 타점들 복습하시고요. 여기 하한가 나왔을 때도 악재가 기회다 라고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무료 추천주 소카 얘도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역배열 돌파할 때마다 추천드렸고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 2만원을 이탈 했죠 박스하단 이탈 121선 이탈 밑에 큰 추세 지지 그리고 수평 보라색깔 지지 참고해서 이탈하면 손절대응 해주셔야 됩니다 다 이탈하고 만약에 17,000원 16,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또 눌림 매수 자리죠 하지만 여기 위에서 추격하다가 물린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괴로우니까 단기 포지션일 경우에는 지지이탈할 때 손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3월 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볼게요 덕양산업 실적이 대박 좋게 나왔죠 장중상한가까지 갔다가 24% 마감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 오늘의 저가 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면 계속 추세 유지가 되겠지만 이탈하면 다시 장기 2편까지 크게 빠질 수 있는 갭 하락 구간이죠. 다음 S에너지 시간의 상한가였고 태양광 관련주 호재 고가 16% 종가 2% 정석반짝 나오면서 121선 안착 실패했고요. 다음 대명 에너지 역시 태양광 관련주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2% 종가 마이너스 4% 정석반짝 전고점 요구간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SC 엔지니어링 시간의 상한가였고 얘도 실적으로 고가 20% 종가 10% 반짝 나오면서 121선 돌파 장중 돌파는 했지만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다음 한국경제TV 시의 9.5% 고가 22%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고 전고점 근접한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네요. 상승했던 이유는 YTN 매각 이슈 커플링 그리고 50억 자사조치득 공시가 있었구요 다음 SDN 시간의 8% 태양광 관련주고 고가 15% 종가 마이너스 1% 정석반짝 481선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다물멀티미디어 시간의 7.8% 삼자배정 납입비을 앞당겼다 예, 납입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고가 8% 종가 6% 자, 오늘 이 상승으로 역배열 끊었네요. 역배열 끊고 안착을 해줬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SBB테크 시외 7.5% 고가 23%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 기존의요 박스에 계속 어, 갇히는 흐름이 나오네요 다음 KC 코트렐 C에 6.4% 고가 9% 종가 2% 반짝 GN1 에너지도 반짝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반짝 신성 ENG 세종 메디칼 SPG 얘는 그래도 22%로 반짝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준 편이고 오늘도 반짝이 많고 크게 상승 마감을 그나마 해준 게 덕양산업 SPG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3월 9일 시간의 특징주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많이 있고요. 3월 6일에 챗봇을 이을 테마로 양자 정보 기술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는 세개 KCS, 우리넷,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3개 알려드렸고. 그 중에 KCS가 상한가. 우리넷이 오늘 시간에 상승. 드림시큐리티도 비슷하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넷 상한가. 내각 이슈도 같이 떴고요. 월봉은 여기 역별 끊을때 이거 세력주다 추천드렸고 50% 튀고 빠지고 또요 구간에서 박스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추세하단 이탈 없이 손절가 이탈 없이 자, 최종 손절가는 제가 이게 파동이 크기 때문에 여기 7500원 손절 잡아드렸고요. 여기 위꼬리들 있죠? 이윗꼬리가다 매물수화다 이거 세력의 움직임니다 여기서 반복추천을 드렸고 그게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여기서 반복추천 또 박스 돌파하던 자리가 있죠 여기 전고 돌파하던 자리 여기서도 돌파추천 드렸는데 돌파 기준으로는 손절이 나왔을 수 있고 눌림추천은 8500원 드렸습니다 8500원 주고 7500원 손절 드렸는데 이탈 없이 올라가졌고 이때도 눌림에서 가능 이때도 장기평위 눌림에서 가능했던 구간이고요 최근 이렇게 약간을 끊고 올라갔고 전고 돌파 해주면서 올라가고 시간으로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3000원 전고점 종가상 13,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하면 또 이때처럼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거 조심은 해야되겠죠 다음 우리로 상한가 얘도 양자암호 관련주고 상패위기가 한번 있었네요 횡령때문에 돌발 악재로 한번 위험이 있었고 거래지게 되고 반짝 이후에 동전주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 이렇게 캔들 몸통 기준으로 역배열 볼수 있고 최근은 이렇게 역배열 끊고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다시 회복을 살짝 해줬고 일봉상 여기서 역배열 끊고 추세박스로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추세박스 480에선 1570원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조금 더 뚫고 올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크게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밀리는 것도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480에선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 드림 시큐리티 얘도 양자암으로 시간에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고 짧게는 이렇게 역배가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481선 살짝 돌파한착한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4,100원까지 올라갔고요. 얘도 동일하게 481선 내지는 오늘의 시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의 시가로 봅시다. 오늘의 시가가 3,670원. 근데 일단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으로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여기는 2차 지지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자리 다음 코이버 얘도 양자암호 관련 주고 우리네 추천할 때 같이 추천했던 애입니다 월봉이 우상향 크게 올라가주다가 여기 한번 이탈이 있었고 뒤에도 이탈을 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네요 지금은 역배열로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끊었고 일봉 최근에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4 8이선 위에서 오늘 마감을 해줬고 자, 반짝이긴 하지만 482선 위였죠 시간에 5%정도 상승으로 8500원정도까지 올라왔구요 오늘의 윗꼬리 8650원 그 다음 9250원 그 위로는 만원정도 다음 텔레필드 얘도 양자호 관련주 시간으로 4.6% 27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살짝 약별 끊고 올라오려고 하는 자리 최근에 장기평 1년선에서 반등 뒤에는 이탈하면서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또 저항 그리고 최근에도 1년선에 저항받았고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죠. 시간으로 2,700원까지 여기 올라왔고, 이 전고점 저항대 3,000원 정도 계속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121선인 2,6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기존의 지지맥점이었던 2,700원 정도. 다음 오늘 양자모 대장주 상한가 갔던 KCS 역배할 끊고 올라와줬고 전고점 저항대가 만원 그리고 만천원 이후에는 역대 신고가구요 오늘 단타 추천 시초에 드렸는데 개별로 돌파 매수 하신 분들만 수익이 났고 눌림매수는 체결이 안됐습니다 8,000원 눌림매수 드렸는데 8,080원까지만 내려오고 올라갔네요. 8,000원 눌림매수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왔죠. 까비스 다음 미코바이오메드 9.9%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실사가 잘 마무리되면 미코바이오메드는 최소 수천억원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월봉은 역대 신저가 찍고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모두 다 재료소멸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장기 입형 이탈하고 쭉쭉 빠지고 있고 지금 역배열은 요렇게 시간의 상승으로 3900원까지 올라왔고요 단기 입형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음 최근에 61선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 있고 일단은 21선 4000원 정도 61선이 4500원 정도 이렇게 두개 가장 주요하게 저항 대 보시면 되고 혹시 이후에 이 3030원 역대신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4500원 안착을 해줘야 추세를 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추세 돌리려고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를 하고 밀렸고요. 이때도 60에서 맞고 떨어졌고 또 크게 올라오다가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미코 5.7% 미코바이오메드 커플링 둘이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불 끊고 살짝 올라온 자리고 기존의 지지자리 13,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데 어, 윗꼬리만 남겼고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죠. 여기 13,000원 이탈하고 죽었고 여기 한번 13,000원 걸렸고 또 지금도 13,000원 그리고 여기 정고점 가장 많이 부딪혔던 가격 15,000원 정도에서 윗꼬리 한번 걸렸습니다. 시간으로 12,800원 까지올라왔고 종가상 13,000원 안착기 1차로 가장 중요하다. 최근의 저가 아, 오늘의 저가죠. 오늘의 저가 11,7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밑에 481선 다음은 월요일의 시가 1600원 정도 다음 매지원 6.4% 2월 20일에 폰탄환자 지료제 임상 소식이 있었고요. 월봉은 고점에서 박스 박사단 박스 이탈하고 쭉 빠졌고 저가도 이탈 여기 저가도 이탈 차례차례 다 이탈하고 일봉 아까 말씀드렸던 FDA 임상 일정으로 25% 급등 이후에 121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단기역별 끊고 살짝 추세 돌리다가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죠.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 17,300원 정도 한착이 중요합니다. 시간 내로는 17,600원까지 올라왔고 18,000원 위꼬리 저항, 다음에 2만 원 부분 241선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다음 SPG 4.6% 로봇 관련주, 감속기 관련주죠. 오늘 감속기 관련주가 SBB테크, SPG, 해성 TPC 강세가 있었고요. SPG는 어제도 시간에 상승이었고. 장중 강세보이고 오늘도 시간의 강세가 나와주네요 월봉이 추세타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와줬고요일봉은 최근 요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121선 부근에서 살짝 이탈한 구간도 있지만 121선 구간 여기서 주요하게 힘싸움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3,700원까지 올라왔고, 24,150원 역대 신고가 가격. 취지는 요렇게네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서진오토 모빌리티 4.5%, 오늘 자회사인 에코플라스틱이 실적 보조로 상한가 마감을 했죠. 시간의 상승까지 합쳐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 이에 커플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단 서지노토부터 볼게요. 자 월봉이 약별 끊고 쭉 행보하는 형태로 박스를 유지해주고있고 박스 돌파 시도 자리 작은 박스 일봉은 요렇게 전고점 종가상 345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외로 354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위로 윗꼬리 3700원 정도 다음또전고점 4,100원 정도 주요하게 이렇게 위로 두개저항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안착 실패하고 밀리게 된다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추세 하단 가격이기도 하고 보통 튀었다가 빠지면 장기평까지 또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에코플라스틱 얘는 20년도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작년에도 낙폭가대 반등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요거는 22년 5월 1봉이고요1봉상으로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줄 때 추천을 드렸죠. 요때 추천을 최근에 드렸던 거고 바로 급등 이후에는 큰 박스로 큰 박스로 파동이 크게 크게 크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있으니까 또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죠 자 종가상 4,200원 안착해주는게 중요하고요 캔들 몸통 기준 위꼬리 저항 정고점 정고점 정고점 기준으로 위에 저항대 4개 보시면 되고 파동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3,000원 초중반까지 다시 또 빠지는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KG 모빌리언스 4.3% 애플페이 관련주고요. 애플페이가 3월 20일, 24일 사이에 출시가 예정 중이다. 백다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에 하잉크코리아, k g 모빌리언스, 한국정보통신이 장중에 반응을 보였고요. 월봉은 아직 크게 역배열 자리, 작게는 끊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 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탈하고 죽었고 그 뒤로는 저항을 받는 자리죠.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죽었던 타점 복습하시고 1봉은 481선 부근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8,160원까지 올라왔고 자, 종가상 7,9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8,400원 윗꼬리 저항 그 위로는 9,000원, 10,000원, 12,000원 중간값으로 11,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000원대가 월봉상의 박스 상단이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지지는 이전에 맥점이었던 7,600원 정도 그리고 7,000원 241선 중간값으로 7,250원 다음 오늘의 시가 밑으로 6,500원 타인크코리아는 기존 추천원주였고 오늘은 마이너스 2%네요 여기 쌍봉이타라고 죽었던 타점 두번 복습하시고 뒤에는 W 쌍봉이랑 반대 흐름으로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은 낙폭과대 박스자리 뚫고 올라왔고 자일봉은 이때가 W반등으로 장기병 돌파하면서 올라왔고 역배열은 이렇게 꺼내면서 최근에도 살짝 박스 이탈하면서 밀렸는데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CG는 요렇게 두 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기존의 박스 상단. 그리고 위꼬리두 개. 다음, 오비고 2% 자율주행 관련주고, LG 유플러스가 도요타 신형 SUV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탑재했다. 이에 예, 장중급등이 있었고, 시간으로도 조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역배야 끊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고 맥점은 15,000원 15,000원 지지가 있었던 자리 뒤에 다시 올라오는데 실패를 했고 살짝 안착한 구간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계속 15,000원에 걸리는 맥점이 되는거죠 그 다음은 전고점 19,000원 정도 윗꼬리 두번 걸렸던 16,800원 정도도 중간 저항으로 보시면 되고 일봉은 요구간 15,500원 정도에서 그리고 책은 15,000원 15,000원, 15,500원 여기가 정고점 라인이고 15,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고점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 단기 고점박스 매매하면 되는 거죠. 추세는 이렇게